2023년, 이 네, 2023년, 검찰직 형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어, 1번의 정답은 이게 뭐죠? 제 형법, 제1조 2항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거를 골라라 했는데, 답은 요게, 어, 3번이죠? 그죠? 그래서 범죄 고 형벌의 법규의 위임을 받은 법률의 변경에 따라 쭉 했다가, 어, 1주 2항에 적용된다 했는데, 예,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2번도 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당행위에 옳지 않은 거, 틀린거 고르는거죠. 그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은 2번이에요. 그래서 문헌송신금지를 명한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쭉 나왔는데 그래서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하였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했는데 정당행위 되지 않는다는거 제가 수업시간에 누누이 강조했었죠. 예. 자 3번에 또 보겠습니다 3번에 보면 강요된 행위가 나왔거든요 옳지 않은 거야 나왔네 드디어 그죠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었잖아요, 그죠? 성장 교육 과정 통해서 어, 이거 뭐 내재된 관념, 이거 칼기 폭파 김연희 사건이죠. 그래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어, 특수 뭐예요, 여기 남파 이런 어, 공작 교육을 갖다가 어렸을 때부터 강요된 어? 강요에 의해서 그런 교육을 받았던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돼갖고 에, 나만의 비행기 폭파하는 데그 뭐예요, 공작 요원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이것이 강요된 행위로 볼수 있느냐 했는데 우리 형법은 이거 강요 된 행위라고 하지 않았죠 그죠 요거 판례 시험 더럽게 잘나온데 했었죠 요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나올 거예요 여러분 꼭 요거는 어 여기 성장 교육 과정 그죠 요거 나와 요 나와 있는 요 판례는 꼭좀 예, 기억해 주십시오 강연의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거 예,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예 알아두시고요. 이제 4번 해볼게요. 4번 형벌에 대해 설명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는데 답은 1번이죠? 자, 요거 여러분 요거 옛날 거 외운 사람 틀려요. 이게 헌법 제 언제가 개정이 됐었냐면 은 2020년 12월 8일 날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각특루 범격장 이렇게 저는 제가, 예, 저기, 저기 공부할 땐 그렇게 했는데, 지금 2020년 저 12월에 개정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첫 글자가, 어, 각제누 어, 법경정,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범가중 다음에 경합범가중이 아니라 뭐로 되냐면은 법률상 감경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순서가 지금 틀렸다는 거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해 보겠습니다. 결과적 가중범 옳지 않은 건 물어봤는데 자 뭐가 답이냐면은 2번이 답이죠. 그래서 요거 볼게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어하는 어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한 덩어리죠. 일부 집단원원이 어 고의로 어 살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다른 집단원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역시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일부 패거리들이 어, 이런 고의로 살상을 했는데 다른 패거리들이 그것이 예견 가능,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쩐다 바로 현 주번점을 방아치사체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2번 하면 되겠죠. 6번, 뭐, 6번은 뭐 구속요건 뭐 차고 얘기 나왔는데 가볍게 넘어가세요. 이런 거는 3번 딱 체크해 주면 되겠죠. 그죠? 뭐, 갑이 저작권, 침해물 뭐, 링크 사이트 쭉 얘기 나왔는데 자, 요거 어 공부하시면 되겠죠. 7번, 이거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결과가 발생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래도 할수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만 결과가 발생할지도 몰라. 그러나 괜찮을 거야. 맨 이거나 개나 똥이나 똑같은 거죠 역시 뭐예요 예인식 인식 없는 과실이 아니라 이것도 미필적 고의 한 예, 요소로 볼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 번은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어 잠깐만요 예 여기다 좀좀 좀 예쁘게 표시해야 되겠어요 기억 번 틀렸다 이렇게 딱 해놓고 그다음에 니은 번 이거는 맞는 얘기죠 경찰관이 차량 앞중 얘기 나왔는데 이거 교통의 경아뭐 의경인가요 그거 해갖고. 다리 다친 사건이잖아요. 그죠 의경. 그래서 그 택시 기사가 신경질적 요 신경질 사건 자 요거 형광펜 언더라인 딱 건어요. 신경질 부려 갖고 그 누구예요 그 저기 경찰관 그니까 당시 의경이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무릎 다쳤어요. 그래 갖고 어 이거 이 경우에 내심에 의사가 있다고 봄이 어 상당하다 예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디귿 번 볼게요. 디귿 번 이거 대구 지하철 사건인데. 이 대구 지하철 사건도 역시 한번 봅시다. 더 화재 현장 수습하기 위해서 청소 작업을 갔다 했는데 근데 당시에 이 역장이 이걸 갖다가 뭐 깜빡하고 그냥 청소 작업을 시켜 버렸어요. 그 증거 보존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 나중에 훗날 이걸 뭐 증거 인멸을 갖다가 그 역장이 했니 안 했니 갖고 뭐 싸움이 났는데 자이 경우에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의, 그 역장을 어떻게 써라도 빨리 수습하고 어그역 정상적인 역 정상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념화에 한 거죠. 근데 증거 인멸을 과연 그런 사람이 이게 하려고 내심의 의사가 있었겠냐? 그래서 인정하기 어렵죠, 어렵다 했었죠. 그래서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D급 번 맞는 얘기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맞는 얘기, 디급번 맞는 얘기. 자, 리울번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리울번에 행위자의 범죄 사실을 발생할 가능성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나는 것중 뭐 나왔는데,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야, 그 심리 상태, 여기 형 앞에 언더라인 그 사유. 아주 중요하죠. 이 심리 상태는 어디서 봐야 되냐면, 은 행위자의 입장에서 추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어 행위자, 여기 마지막에 삼자의 입장이 아니라, 여기 뭐예요? 이 심리 상태는 어쩐다? 바로 행위자의 입장에서 에 바로 추인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리을 번도 이거 틀린 거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마음은 급하고 빨리 설명을 해야 되겠고, 그죠? 업로드는 빨리 해야 되겠는데, 그래, 마음이 급해갖고 그래요. 자, 위법성 조각사여 주관적 정당화 요서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왔는데, 자, 기억번 맞고, 그 다음에 니은번 맞고, 그죠? 그래서 위법성 조각을 위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21조, 자, 방위하기 위하여 한 어, 정당방위의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게 맞는 얘기지. 팔려는 위법성 조각을 위해 방위의 의사나 피난의사와 같은 주관적 정당화 요구된다고 본다. 그냥 두개 맞았어. 기업권 이혼하시면 돼요. 자 책임의 책임에 대해서는 물어봤는데 책임 능력 자 답이 몇 번이냐면은 자 이번입니다. 자 이번인데 어. 옳은 것 고르는 거거든요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어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오케이 맞아요 10번, 합범, 합동범에 합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그죠? 예, 뭐, 제가 생각한 문제는 출제가 안 됐는데, 자, 답은 4번인데 한번 봅시다. 자, 4번에 어디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틀렸는지 봅시다.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해 주관적 요건 요소로 쭉쭉 나왔는데, 자, 공동가공행 의사에게 나오고, 자, 그 모의과정이 사전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즉석에서 생각해갖고 같이 짰을 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의과정은 사전에 있어야 된다. 요 말이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1 1번 주거 침입죄에 대해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거든요 뭐가 옳으냐 자어 일단 틀린 거 얘기할게요 일단 기억 틀렸고요 그다음에 니은 틀렸습니다 자 기억 번뭐어 디귿 번하고 그다음 리을 번 맞고 자 볼게요 어+ 어떻게 틀린는지 볼까요 자. 어, 외부인이 주거 내에 현재 하는 어 주,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어,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 주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했는데 우리 판례가 최신 판례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주거 침입죄 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 예,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뭐, 관리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쭉 얘기 나왔는데, 예, 이 건조물 취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했는데, 요것도, 예, 안 된다. 요거 X 건어놓시면 되겠죠. 자 리, 디귿 번에볼게요 디귿 번 읽어볼게요 일반인이 출입에 허용된 음식점 같은데 뭐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데 겠죠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행위자 범죄 쭉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 출입목적으로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주거침입제에 규정하는 침입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음식점 같은데 개나 소나 다 들락날락거리는 건데 뭐 어때 그죠 다 단지 이제 뭐 범죄의 목적 등으로 뭐 이런 게좀 문제 될수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리을 번에볼게요 어, 리을 번에 보면 주거 침입죄의 시행의 착수는 구성요건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어, 범죄 구성요건의 어,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 현실적인 이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렇죠 오케이 맞습니다. 12번 친족, 친족상도래 얘기 나왔는데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라 거든요 요거 시험에 더럽게 잘 나온다 그랬었죠 뭐 사돈지간 얘기 얘기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수업시간에 엄청 강조한 거 아니에요 사돈 얘기 는잘 나온다고 친족상도에 적용 안 된다 했었죠 요거 강조했던 겁니다 제가 자 14번 공범에 대한 거 옳지 않은 것 틀린 거 고르라는 거거든요 자 답이 뭐냐면은 답 3번입니다 여러분 방조 자 형법에서 꽃이라고 할수 있는 게 뭐예요 교 저기 공범론이죠 공범론 중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뭐라 했었어요 제가 교사하고 방조라 그랬었죠 자 여기 지금 어디가 어떻게 틀렸어요 자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거 도와주는 거죠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했는데 야 인과관계가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겠니 그죠. 그래서, 인과관계는 필요로 하잖아요. 그죠? 민과관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틀렸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공범과 신분에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뭐가 어떻게 틀렸습니까? 답은 1번이죠? 그죠? 예, 그래서, 어, 뭐, 여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어쩌고저쩌고 해서 권리행사에서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했는데, X, 틀렸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몰수 추진 얘기 나왔는데,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 답은 1번인데,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지만, 적어도 공범자가 소추되어야만 가능하다? 아이 아니지. 몰수의 요건, 뭐 어떻게 돼? 몰수 요건 법정, 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재생취득 그죠? 재생취득 기억,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형법몇 조에 있어요? 48조인가요? 48조 있을 거예요. 그때 거기 어떻게 암기했어요? 재생취득 범죄에 제공하였거나 뭐 제공하려고 한 물건 그리고 범죄로 인해서 생겼거나 아니면 뭐 취득한 물건 그다음에 그 대가로 취득한 거 그죠? 이거 그때 재생취득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제가 이것도 수업시간에 눈에 강조했었잖아요. 이번에 의외로 적중을 많이 했네. 예. 자, 17분 소송사기 자, 이거 나왔는데 이거 답 뭐예요? 답 2번인가요? 예, 답 2번이죠? 자 볼게요. 피고인의 허위채권으로 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신청하면 뭐야 이미 실행착수된거지 그죠? 그래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그죠? 요거 X 나머지 읽어보시고 자 18번 보겠습니다. 공문서 부정행사죄 옳지 않은거였는데 이것도 제가 강조 많이 했었죠? 그죠? 자뭐 했었죠 이거? 답어자 18번에 어, 18번에 요거습 저 습득한 주민등록증 요거 자기 가족의 것 요거 자 요거 공문서 부정 행사 자기 가족의 것이라고 한거 요거 사건 기억나시죠 그죠 주민등록증 가지고 와갖고 왜 자기 가족 거라고 하면서 핸드폰 만든 사건 있잖아요 그죠 그 요거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래서 X 공문서 부정 행사 성립 안 한다. 자, 19번 볼게요. 재산범죄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었어요. 답 뭐예요? 답 1번이죠? 그죠? 뭐, 어떻게나 본범 이외에 뭐 쭉쭉쭉 얘기 나왔는데, 장부음반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상당하다? 아니지!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그 강도행위 위해서 차량 운전해 준 경우, 요거 내가 장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장물 운반 된다 했었잖아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도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 위에서 차량 운전해 준 거, 이거 장물 운반 됩니다.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물 운반 고의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강도행위 위하여 차량 운전해 준 행위.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대망의 대망의 20번 마지막 한 문제 남았는데, 자, 이거 답이 못 보니 1번이죠? 기억과 니은이죠? 그래서 기억번 맞고 니은번은 맞아요. 그래서 가의 어 행위는 컴퓨터 사용사기체 구성하고, 그죠? 그 다음 현금. 카드 사용해 갖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자 절도나 사기죄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수없이 강조했었죠. 이거 시험 나온다고요. 그래서 디그 틀렸고 리을 틀렸고 그죠. 그래서 뭐 여기 예치했다가 인출한 것을 볼수 있어 취득죄가 성립한다 했는데 자, 엑스 요거 틀렸다 그랬었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난해한 건 아니고요. 한 중간 정도, 중간 정도의 난이도다. 그러니까 평범 평범한 것보다 조금 어 조금 약간 시, 신경 쓰이는 게 있었다. 전반적으로 어, 학원 다니신 분들 어떤 선생님이든 좋아요 뭐 선생님들한테 수업 들으신 분은 한 어, 85점에서 90점 이상 맞지 않았나 그리고 특, 특, 특별하게 뭐 이렇게 어렵다는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도 예, 그, 그저 그렇다 그냥 요 정도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합격점수 합격권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85점 정도 어, 90에서 85점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예, 이선주 교수였습니다